그잘 따시는 요령이 있나요? 아, 이렇게 해서 옆으로 살짝 네 빗겨서 틀어서 해주면은 어디 자세히 좀 한번 볼까요? 네, 이렇게 친 다음에 네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면 아 그렇군요.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네, 네, 네. 이렇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별랑카페입니다. 오늘은 청양에서 구기자 농사를 크게 하시는 여운의 농장을 찾아왔어요. 이 구기자는 청양 특산품이기도 하고 해서 유튜브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구기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려고 그래서 사장님을 빌어 왔습니다. 아, 저희가 사장님이 사용하시는 창고인가봐요. 사장님이 여기 계시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사장님 계세요? 어디 계시나? 어, 여기. 예, 안녕하세요. 어 구기자 농사 크게 하신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오늘 사장님한테 구기자 설명 좀 어, 부탁드리려고 찾아왔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이 구기자가 청양 특산품이죠. 예,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총몇 동이에요, 하우스가? 다섯 동입니다. 다섯 동이요? 네, 예. 네. 한 동당 몇평 정도 되나요? 백평 정도 있고 조금 백평안 네. 음, 되는 것도 있고.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크게 하시는군요. 네. 우리 사장님은 어, 기술센터에 계시다가. 청년퇴직하셔가지고 예. <웃음> 하시는 거라고 그러던데. 예, 예. 네. 아무튼, 농어중이 보라있을것 같아가지고. 네. 예,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어. 농장 좀 한번 구경 좀 해볼까요? 네, 예, 그러시죠. 네네. 네. 네. 네. 네. 그러 가겠습니다. 네. 네. 어디로 갈까요? 저, 아래쪽으로요. 네. 상당히 많던데. 네. 네. 이게 몇년된 거예요, 이게? 한 7년 남... 정도 됐어요. 7년이요? 네. 7년 아, 네. 상당히 크네요. 저는 국의이 지금은, 자기... 저기는, 저, 지금은, 네. 꼬불에서 일을 못 하기 때문에, 네. 서서 자연스럽게 작업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키 높이에 맞춰서, 아. 어, 저렇게 재배하고 있어요. 그러시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외대로 키워 올리셨군요. 네, 네, 그렇게 아,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그럼 어디로 들어갈까요? 국의자. 저 안으로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그리 네. 들어가실까요? 네. 네. 아, 이 구기자 나무가 이렇게 외대로 키우니까 정원수로도 이쁘겠는데요. 예, 아또 예, 가지가 예, 흐트러져서 예, 아주 멋있는데요. 예, 구기자도 네. 이렇게 수확을해서 희생을 하고. 네. 또, 나중에는 또 이렇게 오래된 그 코목으로. 네. 어, 조경수로도 이렇게 또 활용할 수 있게끔. 아, 그러시군요. 생각해서. 그 조경수로도 판매도 하시는군요. 예, 예, 유인을 할수 있게. 유인을 아, 해도, 예. 네. 기술센터에 근무하셨으니까 뭐 이거 재배하는 방법은 아주 박사님이시겠네요 아 거기서는 여러 장목을 많이 취급했기 때문에 네. 뭐다 그때는 여러 가지를 이제 대충 알았지만 네. 이거는 또 이제 국자라는한 품목을 네. 또저 소득과 직접 네. 직결되기 때문에 많은 네. 또 공부를 해야 되고 추적도 어. 연구도 해야 되고 네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지금이 12월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12월인데도 구기자를 이렇게 따시네요? 아 이거는 네. 에... 뭐 1월달까지 딸수 있어요 그꽃 그 피는 것이 열려 맺어 가지고서 네. 많이 멸렸기 때문에 네. 한 번이 수확을 다 못하거든요 순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 늦으면 1월달, 네. 좀 모으면 11월달까지 이렇게 아 네, 따고 있어요 하우스 재배를 하니까 그게 가능하군요? 네 그렇게 늦게까지 따고 있 네. 지금 올해 수확 상당히 많이 하셨겠네요? 네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팔로는 어떻게 돼요? 팔로는 주로 수매에 응하고 있습니다 문의각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네아 네. 네, 수매 하신구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수매는 별도로는 안 하시나요? 아 수매도 하고 있죠 네네 네, 네, 그 수매도 하고 있습니다 주문을 네. 에 들어오게 되면 소매를 다 택배로 네. 보내드리고 있어요. 택배로 보내주고요. 네. 네. 네. 지금 이거는 그럼 여기서 따면은 이, 이, 이게 지금 건조해야 되는 거죠? 예, 건조기에 예, 건조. 주로 예. 네. 예, 작업하고 있죠. 네, 네. 어, 효능은 이게 저 인터넷 물론 찾아보면 있겠는데. 대략 뭐에 좋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이거는뭐 아, 예. 진짜 네.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주로 블루장생 예, 네. 10대 명확 중에 하나로 이렇게 소문이 나있지 그래서 네, 네. 오래전서부터 그 재배해오던 그런 네. 음, 악용작물이 있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어 공도도 좋고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네. 네, 워낙 손포가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라 해서 네. 재배 면적을 많이 재배할 수가 없습니다. 네, 네. 이건 저 처음에 심으실 때는 씨앗으로 심나요? 아니면 산목을? 처음에는 가지로 해서 산목하게 되죠. 산목이요. 네. 아, 산목하시는구나. 네. 7년 전에 그러면 이거 해 놓으신 거네요? 네네 네. 아. 이게 상당히 넓은데. 어, 이건 전부 100평씩 한한 네, 네. 한 동당 아, 어, 가까이서 찍어봐야지. 국, 국이자 알이 상당히 탐스럽습니다. 네, 국, 국수입니다. 이거는. 네, 이게 들면, 다, 다 그런 건 아니죠. 사장님께 지금 유독 그런 예, 예. 거죠. 하여튼, 정육금 네. 많이 갖고 가지고서. 네. 이렇게 해야만이, 그, 수량이 좀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네. 품질도 좋기 때문에. 네. 하여튼 최대한 들어, 정성을 들어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네, 예, 텁습니다. 아주 통통하네요. 예, 예. 아주 음. 보기도 좋지. 이거 생으로는 못 먹는 거예요? 생으로도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생으로도 먹어요? 아, 저도 예. 네. 저도 아침 에 오게 되면은 네. 이거 보기도 좋고, 네. 아 그러면 아주 먹임 비스럽거든요. 한 주먹씩 네. 따 먹는데 하루에 한 대섯 주먹씩은 먹을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이게 구기자 저 저희 정원에도 찾아오시는 분들이 네. 가끔 구기자를 사려고 하면 어디서 사느냐고 묻더라고요. 아, 네. 앞으로 좀 많이 홍보해 주시죠. 네. 네. 구기자는 벌써 이미 네. 이게 건강에 좋다고 소문이 나 있는 거라. 예, 예, 예. 네. 오래된, 네. 그런, 약용약물이기 때문에. 네. 네, 예. 누구든지, 뭐, 이름만 들으면 다알수 있죠. 네. 네. 이국기자 나무가, 저, 이 청양지역에서. 네. 겨울을 밖에서 나나요? 네. 겨울에서 죽지 않고 월등할 수 있어요. 월등해요? 네, 예. 아, 그렇군요. 네. 네. 월등 하나. 여기 어디 닭을 많이 키우시나 보는가? 네, 집에. 네. 아, 양기산. 아, 사장님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 그거는 이제. 네네 네, 그러시군요 지금 그러면 이거 구기자 아까 몇 평이시라 그랬죠 이게 (100평) 해가지고 한한 한 동당 (100평씩) 총 (500평) (500평이에요) 네, 네, 총 네. (500평) 그러면 연간 수입은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 연간 수입은 네한2천만 원) 정도는 되겠죠 네? 2천만 원) 만 원, 2000만 원. 2000만 네, 원 네. 연간 수입은 네, 네. 2000만 원. 이국위자 농사를 해 보시 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이 나무 분양 다 가능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게 할수 있죠. 또장님이또 기술 센터에 계셨기 때문에 또 기술지도도 가능하실 테고 그렇죠? 뭐또 경험도 뺏어 있으시고. 그냥 아 어, 네. 재배는 방기술이지 이런 것들은 뭐 네, 네 많이 이제 인저... 협조를 해 드려야죠 네, 네, 근데 이거를 청양 특산품이 국기자도인데 네. 이게 청양 지역에서만 잘 되는 건가요? 아니면 타 지역에서도 되나요? 이게? 뭐잘 된다는 거는 그래도 이것이 기술이 네. 좀 요오는 양말이고 어, 그렇기 때문에 아, 네. 른 어, 데서도 재배는 가능하지만서도 네. 그래도 여기가 좀 음, 좋다고 봐야죠. 그렇게 하고 청양은 네. 그, 지리적으로도 네. 이런 재배했을 적에 맛이 좋고 성분이 네. 좋게 될수 있는 그런 지, 지리적인 그런 요건 산골지방이기 때문에 아 그런 요건이다. 어, 네, 그런 거는 요건은 좋은 데로 되어 있습니다. 네네네. 네, 네, 네. 그런데 타 지역에서도 이게 잘자라죠타 지역에서도 가능하죠. 가능하죠. 네, 네. 가능하죠. 지금 뭐 하우스 재배도 지금 하고 그러십니까 네,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음, 그럼 타지역에 있는 분들도 국제 농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일부인데 타지역에서도 허구들 계시고 그런데. 네. 네. 네. 쉬운 거죠. 네. 어, 나무는 한 그루에 얼마 정도, 이 칠만 7년, 7년짜리인데 이 나무가? 7년 됐다고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네. 그럼 한, 한 15,000원 정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그루에 1 5 0 0 네. 0원 어우 그렇게 싸요. 너무 싼거 너무... 아닙니까? <웃음> 글쎄이칠년 키우신 건데. 처음 하는 거라 이거. 뭐. 네. 그래서 2만 원 정도 생각했었는데 네. 또, 또 비싼 거 아닌가 해서 난 음... 생각이 드는데. 처음이라서 그러시나1 5이 2만 네. 원 정도. 네. 네 그거 우리 유튜브 이거 보고, 보고 영상 보고 주문하면 15,000원. 그러니까 택배비는 물론 별도겠죠. 그렇죠? 그렇게 이번에. 해야 되겠죠. 네네, 네. 택배비는 별도하고요. 네. 어, 싼것 같은데요? 7년짜리면? 그죠? 어, 우리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려나 모르겠네? 예, 예.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사장님이 잘 키우셨어요? 외대로다가 이렇게. 아, 이거를. 네, 여기 해치가 한번 봐드릴까요 예, 이렇게. 다 여기서 다 외대로 다 키워가지고, 브이로그 이렇게 예. 올라갔습니다. 예, 예. 이거 나무는, 저, 정원수로다가도 판매하신다고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예, 정원수로 서 그렇죠? 지금 그거를 대비를 해놨기 때문에. 네. 예, 정원수로도 희망하시는 분들한테 소매할 계획입니다. 네. 네. 아, 이거 성원에 이거 해놓으면 상당히 예쁘겠어요. 예, 예. 원 아이고, 뭐 진짜 갖고 나서 저 이렇게 빨강 게 이렇게 매달리게 되면은. 네. 진짜 보기 좋지 네. 그러면 여기서 저 분은 떠서, 이분분뜨나요 아니면 그냥 뿌리를 뽑아도 되나요? 아, 여기서 이제 분을 분? 뜨는 거죠. 분을 떠야 돼? 예. 네, 네. 아하. 분을 떠서 사장님 보내주시나요? 예, 택배로 사부로 이렇게. 네. 해서. 네. 어... 택배로 보낼수 있죠. 그것도. 글쎄, 택배를 한번 보낸. 본 적은 없는데 네. 한번또연결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네네. 네네. 네, 네. 어, 주, 저 줄을 주 나무 주문하면은 택배로 주로 와, 오던데. 아, 그래 이동도도 네. 택배로 가능해요? 글쎄, 네. 저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상당히 가지가 흐어러져서 그렇죠? <웃음> 아니, 이거는 그대로 보라는게 아니고 네. 다 잘라서 보내요. 아, 잘라서. 고기를 다 잘라서. 네. 네. 그렇게 해서 보내드려야지. 그렇죠. 그러면 택배 가지들은 다 없어서. 네, 그럼 택배는 가능하겠네요. 아, 그래? 그렇죠? 음, 아, 이거 잘 됐네. 네, 네. 얘들아. 구기자 말린 거. 아하, 이렇게 쓰시면요. 예. 네. 그래야 네. 수분을 저기 묻히지 않고 네. 예. 그때에 건조한 상태로 네. 그걸 사용하면 돼요. 아하. 네. 아하. 아. 이 구기자 건조한 겁니다. 예, 그런, 음, 그런. 음, 음. 음. 어, 뭐야? 어, 어디로 납품하는 거죠? 농협으로 납품하나요, 이거는 아, 농, 농협이 아니고, 네. 어, 조합이 있어요, 또. 아, 협동조합? 네. 네. 네. 네. 조합, 조합이 있어가지고, 네. 그, 어, 유기농하고 네. 예, 약하고 지급은, 네. 조합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법인체지, 법인체. 네. 고이 이제 출하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거,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거 키, 키로 단위로 파시나요? 아니면 예, 주로 키로, 그러니까 키로 1, 단위로. 키로 단위로. 예. 네. 네. 1kg에 얼마씩? 어, 보통 나가고 있는 거는. 8 네. 8만 5천 원에 나가 있어요. 1kg에 8만 5천 원. 네, 네, 말린 거, 건조한 네, 거. 네, 네. 네. 1kg에 8만 5천 원이요. 네. 그리고, 저들 <웃음> 유튜브 보고 찾아오시는, 저, 저, 주문 들어오시면. 네. 조금 좀 저, 저렴하게 주실 건가요? 아, 그렇게 해드려야죠. 네. 뭐. 수매하는 네, 네. 가격보단. 는 네. 어, 가격, 하고 비슷하게요? 네. 네. 그러시고. 그러면 우리 유, 유튜브 보고 주문하시는 분들한테는 벌써 지금 뭐, 생각으로는, 네. 어, 한 5천 원은, 감에서, 네. 7만 5천 원에서 한 8만 원 정도는 판매할 수있겠네 네, 7만 5천 원, 판, 네. 8만, 네. 7만 5천 원에서 8만 원이요. 네, 네. 네. 이, 많이, 사, 많이 가져가는 분들은 또좀더자천원해 주고 그런 거죠. 해주고, 네, 네. 네, 조금씩 가져가시는 그럼, 분들은. 그렇겠죠. 이제, 네. 네. 그렇게. 네. 지금 해야 되겠죠. 네. 아, 상품이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겁니까, 사장님? 예, 그렇습니다. 아, 요거, 요게 하나가 1kg이네요. 그렇죠? 예, 예, 예. 아, 1kg이요? 예. 요, 렇게 해서 요 1kg이, 에, 가격이 8 5 0 0원에 지금 소매가 되고 있는데. 네, 8 예. 5 0 0원인데 예. 예. 우리 구독자들한테는 7 5 0 0원에서 8, 8만 만원에 예, 예, 8만원에 예. 주시겠다, 이런 예, 말씀이죠? 예, 예. 아, 그렇군요. 요거 내용물 좀 한번 볼수 있습니까? 예, 요거 하나, 상자 하나, 예, 예, 예, 예, 끊여도, 열어보실 수 있을까요? 네. 꺼내보여 드릴까요? 네, 네. 네. 아, 네. 이렇게 되 있군요. 네. 이게 건, 따가지고 건조시킨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몇, 몇 킬로그램 이상 사면 택배비가 무료죠? 택배비는 2킬로 이상은 2kg 이상, 네, 2kg 이상이면 네, 택배비는, 네, 네. 아, 예, 무료로 하시고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어이고, 이거 정성이 엄청 들어간 거네요. 예, 네, 정성은 뭐, 네. 순질이 수없이 몇십 번이 가는 네, 네.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네. 네. 사장님은 뭐, 농약을 전혀 안 쓰신다는데, 예, 친환, 예, 친환경 예, 농사를 지시는 예. 거죠. 예. 그, 농약 인정입니다. 아. 네. 그 인증 인증 마크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네, 고청하고 네. 볼수 있을까요? 예, 예. 네,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아, 여기 친환경 농사를 지신다는 아, 인증상입니다 네, 예. 네. 자세히 좀 볼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보시게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친환경 농업연구 연구원 하여튼 이거는 에, 농약을 3 0 0가지 이상을 그 검사를 해서 기준치 네. 이하로가 나야 돼야 되기 때문에 전혀 네. 안 남은 거로 인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네 음. 그러니까 사용을 좀 농약을 전혀 네, 안 쓰시는 그렇지. 거네요 네. 아~ 그만큼 수확량도 많이 떨어질 텐데 그렇죠 농약 쓰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이 따른 일반 농약, 농약 재배를 한것 보다는 가격이 좀. 음, 조금 비싸다고요? 아, 조금 했죠. 비싸겠네요. 네. 네, 그렇군요. 제가, 어, 여기 청양이 내려와서 구기자 농장을 제일 먼저 소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사, 사 있는 농장을 결국은 왔네요, 제가. 네. 아이고, 오늘 구경 잘했습니다. 이자 사장님 또 설명도 잘 해주셔가지고요. 감사합니다.